라인 이동, 뭐, 소스 센터 이전, 일체 없습니다. 와바에서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에 연루되고 싶은 마음 전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 앞으로 이제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 전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 이런 거구나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게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단연간에 이제는 뭐 애텀이 완전히 제가 꽤 차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그거 없는데, 전번에그 광고 나오고 나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제가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제가 전화를 저는 좋아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니까 저두 시간 세 시간 얘기해줘도 너무나도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그리고 뭐 그렇게 바쁜 사람 아니니까 그냥 언제든지 그냥 마음 놓고 해주세요. 어차피 저하고 같이 진행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 제대로 하시려면은 저랑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저 그렇게 이렇게 무난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직급 도전하는 인간들한테만 제가 그냥 막 이러지 제가 평생 살면서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쉬운 사람이니까 하여튼 너저뭐 어려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근데 그냥 물밑듯이 이런 전화들이 주로 많이 와 가지고 아이고 그때 에그 얘기를 뭐 미처 할 겨를이 없어서 못했구나 해서 지금 부랴부랴 또아 옷을 입고 또 이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라인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라인 이동 하실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전 뭐, 뭐가 됩니까? 제가 누구 뭐 유인 유인행위에 무슨 개수가 되자고 제가 작정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라인 이동 그냥 아니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 그 아저줌 할때 소속 센터 이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기 들어가서 그래서 다 내쫓고 뭐저고저고 이게 그풍지아발을 많이 겪었거든요. 소속 센터 이전 안 합니다. 그냥 원래 하던 데서 다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 교육만 받아서 본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되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줍지 않다 그러면 전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줌으로 소집을 해서 줌으로 교육만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이동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속 센터 이전도 필요 없어요 그런 행정적인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와봐야 저다 골치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란거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입이 아플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힘들더라 고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브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익명성으로 아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전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그룹 미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를 받으면 은 운영요령은 어떻게 되냐면은 1월 9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초 정, 정월 정초뭐 이렇게 세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빠르면 6일 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상황을 봐서 왜 그러냐면 은 저는 토요일 을 없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도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직장인인데 토요일, 일 밖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것도 토요일 날 된다는 분이 있고 뭐 교회 때문에인가? 뭐 일요일만 된다는 분이 있고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접수를 받아서 그래갖고 그두 군데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한방이 운영돼서 한 기수가 나가는데, 월요일 날 하는 그 기수가 있을 거고, 뭐, 목요일 날은 원데이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요일별로 다 따져보고, 토요일, 일 요일까지도 다 잡아서 인원이 됐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어, 충분한 교육의 효과가 있겠다. 교육 효과 없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20명 고 때, 고, 고 연번에 있는 그 그룹이 제일 그, 우리가 하기가 제일 좋아요. 효과가 제일 좋고, 제가 여태껏 2 0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그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되, 되는 거를 갖다 제가 이렇게 그룹핑을 해갖고, 시간 조정을 할 겁니다. 장소하고 그런 거를 다 섭외, 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조정을 할 거니까, 라인 이동, 뭐, 소스 센사 이전, 일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와바에서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힘들고 저저저 그런 거에 연루되고 싶은 마음 전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 앞으로 이제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름 자체를 갖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success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success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웬만한 거다 알고 있어요 뭐 제품 PB 어떻게 계산하고 뭐하고 뭐하고 어떻게 붙이고 뭐뭐 뭐뭐 등등 저보다 더더잘아실 겁니다 왜한 기간이 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그런 거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선수들이야 어느 정도 다 선수들이고 저보다도 훨씬 더 선수들인데 아주 깜깜이가 뭐냐면은 시스템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죠 진짜 독한 사람은 혼자서라도 해서 그룹을 만들어 가겠지만은, 대다수가 이렇게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니까그 대한 방법론도 제가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해서 이름은 어떻게 그 과정을 자꾸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정은 이미 다 셋업이 돼 있으니까 제가 했는데, 그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그건 뭐냐면은, 12주차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인식, 자세, 행동. 그건 아주 대단한 심리학자가 얘기해서, 그건 뭐 심리학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거 모르면 간첩이거든요. 인자, 행결, 평. 그래서 모든 건 인식이 돼야지, 인식이 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나온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지 그 결과가, 결과가 잘 나오고, 그래서 그게 평가가 돼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돌아가는 게 인자, 행결,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근데 지금 우리는 에터미언들은 뭐가 잘못됐냐면, 그 임페리얼들,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 같은 사람을 막 뭐라고 한그 인간, 그런 인간들, 아직도 잘못됐다고 커밍아웃을 안 하고 하는, 지금도 암암리에 돌아다니면서 저를 갖다가 그냥 음해를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급 도전이 나쁜 게 아닌데 직급 도전은 그따우 식으로 10% 20%도 안 되는 있는 바닥 네트워크에되있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갈때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따 소리 해가지고 그냥 카드 긁게 만드는 그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그, 그거 하고 아니라는 얘기죠 아 FM 대로 그냥 이렇게 계단 계단 제대로 가다 보면은 아 이게 네트워크 이구나 그렇지 이래야지 3대 뭐 제가 직급도 전을 하면은 당대도 그 3대는 커녕 당대도 안됩니다 6개월 6개월 손가락 빨다가 그거 해가지고 또 맨날 밥 사준다고 맨날 그 사람들 거지예요 뭐 임페리얼 이라고 무슨 뭐 풍부한지 아세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간 그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조직입니다 밑에서 무너지는데 지들이 뭐 재간이 있나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추가적인 제조처로 완전히 회사에서 그냥 브로킹을 딱 해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잘리려면 한번 해보시지 뭐.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교과 과정은 6주 차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초급이. 그래서 성공, 석세스, 시스템, SS 해갖고 스쿨, SSS가 됩니다. SBS, SSS. success system school. 그게 6주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세 부분, 결단 부분인데 결단 부분은 2주차만 하면은 워크샵까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하게, 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워크샵을 통해서 공고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괜히 그뭐 그걸 뭐그 맞춘다고 해서 4주차, 4주차 이렇게 만들, 만들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완전히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SSS가 그거고, 어, 6주 차 초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만 해도 웬만한 건다 알고 아그 중간에도 아난인제는 알았어요 자 하겠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졸업하시면 돼요 뭐 그거 굳이 다 들으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다 듣는 게 아니고 다 해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두 번만 해도 벌써 빠르신 분은 아김영아 팀장이나 임승영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한3 0편 나왔을 4 5 0편 나왔을 땐가 그거만 먹고도 아그 퍼즐이 맞네 아딱 맞았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냥그서 그냥 가끔 저한테 전화 걸어서 그냥 뭐 인사 정도 하는 거지 저도 더 잘해요 나 저랑 딱 10살 차이 인데 임승용사자는 21살 차이 인데 이 사람 또 천재 끼가 있어 갖고 아 천재 천재 그러니까 뭐 어휴 저, 저, 저도 저못 쫓아 할 정도로 이제 너무나도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가 있냐면은 25년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해봤고 또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게좀그 분들도 조금 나을까 그 외에 뭐 이렇게 참신성이나 이렇게 뭐 머리 스마트한 거 이거는 뭐 제가 앉았던 자리도 못뭐 주차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제 연배가 되시는 분들 560 이분들 그리고 40대들이 들어오면 은 굉장히 빨리 알아서 가요 그뭐그 그 분들 같은 경우는 12주차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행동반 행동반 4주차. 그거는, 대학원 코스죠. 그래서, 어, 저기, SSG. 그래갖고 SSS 6주차. SSU, 어, 그 대학 코스죠. 그건 2주차.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차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거 있죠. 행동도 정통 마케팅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의해서, 그렇게 고렇게 행동, 동기부여가 되고 하면은 신호주기가 어떻게 되고 해서 그게 완전 정통 이론대로 해갖고 제대로 그거는 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제가 아주 그냥 진짜 완벽하게 짜놨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와서 그물결만 타기만 하면은 아 이런거였구나 그 그거에 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소상한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하고 내가 진짜 시스템을 배워서 진짜 하겠다는 그 열정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돼. 난 그동안 꼬라박은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해서 라도 그 세월과 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랑안에 그거라도 난 이번에 애터미 난 그리고 비록 10년 동안 해서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아자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7년, 8년을 했는데도 되는 건하 핫없이 그냥 오토팜에서다안 돼서 수동도 안 돼가지고 막 이러신 분인데, 애터미가난 너무 좋아요. 난 그런, 그런, 난 돈도 안 되면서 그 노예지스, 노예처럼 그렇게 있으면서도 애터미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애터미는 수단이 있네. 근데 그, 그러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회장님 좋아하신 그 분들은 뭐 이미 옛날 초기서부터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냥 진짜 그런 분들 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요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6주차, 2주차, 4주차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주차 초급을 갖다가 듣고, 아, 6주차만 들어도 감 잡았어요. 아, 완전히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딱 그게 됐는데는 그때가 바로 졸업하셔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제일 바라는 바죠. 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시기를 제가 제일 바라는 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에요. 나는 좀 이게 좀 아직 나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제대로 풀코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주차 SSG, SSU를 거쳐서 SSG. 그것까지 하면 행동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들이 이렇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상식에 입각해 갖고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쉬우면서도 최근에 그 문명의 이기를 갖다 최대한 살려서 할수 있는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 가지고 누가 들어도 야 이건 야 진짜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당장이라도 나가서 핸드폰만 가지고도 할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는 얘기 못하는 부분까지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4시간 코스거든요 그.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번에 제가 할 때도 전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간에 그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왔는데 2시간 하고 가게는 오기를 4시간 5시간 와가지고 가기를 4, 4시간 하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 썰렁하다 그럴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시간인데 실제적으로는 5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애프터 미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 본 미팅보다 애프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피드백 미팅을 할 겁니다 항상 모든 거나 하면서 하면은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따르는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시간 동안 그랬을 때그 피드백이 어 그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 저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그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Q&A, Q&A를 포함한 피드백 미팅을 갖다가 한 시간을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거의 서비스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고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4 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아주 짜임새게 만들었는데, 한 시간은 더 추가로 더 해가지고, 5 시간을 풀로 할 겁니다. 그래야 오신 분들이 계속해 가는 게 많고, 그 저는 개득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개득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바로 실시가 가능하게끔 성인 교육이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 행동, 그냥 행동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할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리하신 분들은 누구냐면은 유튜브를 계속 지금 오토 판매사 이제 그냥 문건까지 가신 분들 7 년, 8년 했는데 그러신 분들. 그분들이 2년 동안 저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 하기 전에 2년 동안 저를 흠모하듯이 그냥 막 유튜브 그냥 쥐잡듯이 듣고 보,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한 거가 되신 분들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세번 정독을 하셨던 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초가 되신 분들이 오면은 뭐 12주차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6주? 6주도 갈 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 자율에 맡긴 거지 제가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아 그리고 또또 또 까먹을 거는데 이런 질문 많았어요 전번에도 대충 얘기하다가 어떤 걸로 흘렀는데 그 시간은 제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잡아놨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시간 부업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가능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고거 시간을 맞출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원하는 요일. 요일에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 제가 러닝 타임까지 했을 때 1시에서 6시까지 잡는 거는 뭐냐면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은 오는 거 하니까 아침 일찍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하면은 그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심들을 드시고 1시부터 여유땅 그래 갖고 시작해 가지고 5시에 끝내는데 이제 보통 6시까지 하게 돼요 해보니까는 다 그렇게 되니까 6시에 끝내면 은 그때 뭐 먹는데 우리는 먹는 거다 더치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아유 말이 그렇지 내가 그래도 국장이고 뭐 한데 몇 사람 같이 파트너들 하고 왔는데 내가 사야지 이거 아니에요 더치페이에 더치페이가 어, 운영이 안 되면은 칼같이 진행이 안 되면은 우리 이 시스템이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는이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자기 자기 그거 먹은 거는 자기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어차피 끝나고 난 거니까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코스로 만들어놨어요. 전혀 무리가 안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날 반납하고 뭐 그냥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 저 체력도 안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때만 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디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게 좋겠고 뭐 이렇게 해서 고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제 기존 팀들이 돌아가요 아, 한 달만 하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아, 어느 어느 날은 피해서 어느 어느 요일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것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1월달은 제가 일요일, 토요일 완전히 반납하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월달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달에 얼추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한번 한 이렇게 한팀그 보급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주중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든 그 이제 인원수나 여러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 갖고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 저는 또 하면은 꾸준하게 하거든요 꾸준하게 합니다 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요번 기회에 아 제대로 거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도 또 까먹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까지도 다 문의 전화를 주시면 은 아아 그건 제가 또 조금 조금 한가 있군요 그런 것까지 다 잡아서 그래갖고 아 1월달에 이제 오프라인을 열어서 이렇게 했을 때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한 거면 저 어, 시간 바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 거 없으니까 저, 그리고 전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어, 전화하셔서, 뭐, 한 시간이면 좋고, 그두 시간도 좋고, 그래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고, 그래야 저도 개득을 하고, 아, 그얘기들해서 이분들은 이런 애한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야 저도 보람이 있고, 어, 뭐 그런 거니까는, 그거를 다 경청을 해서 제가 저렇게,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아주 쾌적하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혜롭게 구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금 아직은 뭐 오픈 안 했으, 오프라인 픈 안했 스쿨을 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취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